이 종이는 예전에 산 종이인데요 처음엔 무늬가 있어서 좀 멋있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 그다지 역시 순백의 종이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이가 하도 지금 많아서 빨리 써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쓰는 김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씨를 한번 쓰고 싶네요 여기서 파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선 그런 파임을 해주진 않는 겁니다 아니면 안 해주든가 일자 일파라는 것이 있죠 한 글자의 주연은 하나다 그러므로 두 개나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됩니다 진자를 썼네요 그다음 어떤 성어예요 성어에는 사자성어만이 아니라 육자성어도 있고 삼자성어도 있고 그렇죠 육자성어가 떠오르시죠? 진 인는 에~ 네, 짐작을 셨을 거예요. 사 아직도 무슨 글자를 쓰는지 모르시겠다면은 한자 외에는 좀 초연하신 분이라고 <웃음> 봐도 되겠죠. 진인사. 사람의 할 일을 다 하고 이런 뜻이 되겠죠. 사람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장 기본 대명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겠죠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우선 이 말을 떠올려 보죠 예로부터 공부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상통천문 위로는 천문을 통하고 하달지리 아래로는 땅의 이치 즉 드러난 것의 이치를 궁구하고 그 가운데로는 중찰인사 사람의 일을 살핀다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 조화로움이죠 무엇이 조화로움인가 하면 내 넘치는 것은 베풀어 주고 내 모자란 것은 배우리라 이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할거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늘의 대, 천명을. 자, 이 천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 인식되지 않는 것, 그러나 모든 삼남한상을 굴리는 에너지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천이 주관하는 것은 시입니다. 때, 공간이라기보다는 때예요. 그래서 천시, 그러죠. 하늘의 때. 그걸 이루지 못한다면 영웅이 나타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항우가 나타나도 역발상 기계세의 항우가 나타나도 천지를 얻지 못하니 적토마는 더 이상 뛰지 않고 음, 적군의 노래소리는 들려오느라 우여 우여 어이 앓고 이런 어떤 부분이 나오죠 대천명 하늘의 명오 길에서 누군가 노래를 한 뽑네요 천명, 하늘이 내게 뭘 바라는가? 자, 천명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내 안에 참된 성품이 내게 속삭이는 것이죠. 즉 나의 에고에게 진사계 천명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 의미가 흔해 빠진 말일 수도 있으나 오늘따라 이렇게 최근에 문득 깊이 들어와요. 사람의 일을 나는 다 했는가? 그리고 이 천명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는 하루였습니다